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1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1050회 당첨번호는요. 어, 이렇게 나왔죠. 6, 12, 31, 35, 38, 43, 어, 보너스볼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헌터는 2월 수를 개인적으로 이 3번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어, 17번이 보너스볼에서 보너스볼로 나왔네요. 2월이 됐어요. 보너스볼에서 보너스볼로요. 어, 좀 아쉽네요. 이 3번이 아주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자료 만들면서 보면. 봤을 때 3번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 그 이번 회차에는 1050회에는 헌터가 자료를 많이 올려드렸죠. 어그 평일 날도 어, 한개 내지 두 개씩 자료를 늘렸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자료를 올리면서 어,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100% 적중 어,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올려드렸는데 어, 이번 회차에도 자료 두 개가 오리가 났네요. 목요일날 올려드린, 어, 네중 하나가, 어, 그게, 어, 네 개, 네수 뽑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함께 찾아 옵시다 하는 자료를 세 개를 올려드렸죠. 어, 그런데그 중에서 한 개가 전멸을 했습니다. 어, 100% 적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네요. 그렇죠? 어, 헌터는 유튜브에 올리는 자료를, 어, 100% 적중하겠다라는 어, 다짐을 해가면서 아주 꼼꼼히 살펴보는데, 어, 100%는 안 되고, 꼭한개 내지 두 개가 오류가 있습니다. 어, 자료를 또 많이 올리기도 많이 올렸죠. 어, 이번에, 이번 회차에도 어, 그두 개에는 다 적중을 했는데, 어,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어, 헌터는 이 유튜브 올리는 자료에는 정성을 다 했는데, 정성을, 정성껏 했는데, 어, 헌터 개인적으로 어, 그 로또 구매하는 데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 즉 어, 올린 자료에서 고정 수 뽑어오는 고정 한 수씩 뽑아오는 데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그 헌터가 그 약수를 찾아오는 그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됐잖아요. 지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이요. 어, 그래서. 그 사이트가 이제 영구적으로 폐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비하느라고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로또 구매하는 데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자료 올리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으나 헌터 개인적으로 로또 구매하는 거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회차에는 이렇게 1,000원어치만 샀어요. 이렇게 1 0 0 0원어치한 게임만 했습니다. 어, 화요일날 올려드린 회귀분석 자료에서 6, 35, 45세 개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2월 수 3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어, 그 유튜브에 자료를 올리면서 어, 26하고 29가 어, 이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한게임 샀습니다. 했더니, 6번하고, 35번만 나왔네요. 이렇게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다음 주서부터 올릴 유튜브, 자료 준비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어,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 연구 폐쇄에도, 이제 아무 이상 없도록 헌터는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다 준비, 자료 준비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저에도 적중률은 상당히 높았죠 어, 1050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어, 수요일 날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네수중 1에서 2수 필출 2부는 셋중 하나, 넷중 하나 목요일 날은 넷중 하나 이상, 금요일 날은 네수중 1에서 3수, 낙수를 살펴봤습니다. 어, 금요일까지 올려가면서 이번 회차에는 어, 자료를 좀 많이 올렸는데 아쉽게도 목요일 날 올려드린 넷중 하나, 이두 메뉴에서는 이거 하나가 오류가 났습니다. 어, 이게 넷수를 네, 네, 네 뽑아오는데 실패를 했어요. 어, 100% 적중하려고 아주 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이렇네요. 꼭한개 내지, 두 개가, 우 리가 나요. 올려드린 약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입니다. 어, 이번 회차에는 어, 그 헌터가 약수 제이수 찾아오는 사이트가 어, 접속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올려드렸죠. 어, 그 그림을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어,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찾을 없이 이제 어, 될 거예요. 그 사이트는 이제 폐쇄해더라도 이제 아무 지장 없습니다. 헌터한테는 이제 그림도 보여드리고 다할 거예요. 자 여기. 어, 이번 회차에는 어, 이 약수 중에서 약수를 총 12개를 올려 드렸는데, 어, 여기에서 어, 그 약수가 어, 3개가 출했죠. 어, 31번하고요, 어, 43번하고 어, 38번이 출했습니다. 어, 헌터가 예측하기는 한 개에서 두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3개가 나왔네요. 어, 최근 들어서 이 약수가 아주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 강세로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이번에 차에도 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세 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여기는 어 12개에서 31, 38, 43 이렇게 세 개가 출했습니다.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서 이제 그림까지 차질 없이 보여 드릴 거예요. 그 사이트가 이제 폐쇄해도 이제 헌터하고는, 헌터 유튜브 방송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는 화요일, 아, 수요일날 올려드렸죠. 화요일날 헌터가 못 올려드리고, 수요일날 일부 방송으로 했습니다. 4수 중 1에서 2수 필출이었죠. 회귀분석 자료입니다. 그 자료 올려드리기 전에 함께 찾아 봅시다 해서 이거 자료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어, 17번 보너스볼이 나왔습니다. 보너스볼이 나왔죠? 헌터는 개인적으로 이 45번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어, 45번이 안 나오고 보너스볼이 나왔네요. 이 45번이 헌터가 올린 자료에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헌터는 어, 이번에는 깊이 있게 이렇게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45번을 그냥 가져갔었습니다. 어, 또 이번 2차에 제외될까요? 해서 그 사이트가, 헌터가 그 약수 또는 제이수 찾아오는 사이트가 폐쇄될 걸 대비해서, 이러한, 이 자료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적중을 했습니다. 제외됐죠? 25번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측 사선으로 7연속 올라간 25였습니다. 이거 잘 제외됐습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어, 불주변수였죠. 불주변수요. 불주변수가 출현빈도가 높은데 어, 이번 2차에는한 개만 나왔습니다. 아, 35가 나왔죠. 불주변수에서요. 자, 다음은 어, 회귀분석 자료죠. 어, 4수 중 1에서 2수입니다. 어, 회귀분석 헌터가 뽑는 회귀분석 자료는 어, 그 출현빈도가 높고 원본의 개수가 많은 반면에 또 출연 개수도 일반적으로 두수 이상은 출하고 있죠. 이 중에서 헌터는 6, 22, 35, 45를 뽑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6번하고 35가 적중했습니다. 35를 적중했어요. 원본에서도 역시 6하고 어, 35 이렇게 두 개가 출했습니다. 음, 헌터는 여기에서 6하고 35하고 45를 가져갔고요. 가져갔는데 어, 6하고 35만 나왔죠. 어, 뭐 1,000원 어치밖에 안산 거니까 다양하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헌터는요. 이번에 이번 주는 어, 유튜브 자료 준비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어, 수요일날 2부 방송입니다.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세 그룹을 가져왔죠. 자 그랬는데 어, 그거 보기 전에 우선 어, 이렇게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 하나 올려드렸어요. 어 그랬는데 어, 여기서 이게 전멸을 했습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가 어, 이거하고 목요일날 올려드린 어, 그네수중 하나 그 하나 이상 고게 또 어, 전멸하고 해서 두 그룹이 전멸했 두 개가 전멸했죠. 아, 저 오류 났죠. 이게 전멸했습니다. 헌터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3번은 3번은 게 2월수로 나와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멸을 했네요. 자 다음은 여기는 제외될까요? 해서 또 올려드린 거죠. 이거는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습니다. 대상수는 39였는데요. 이거 다행히 제외됐습니다. 이제 이번 제이 2차서부터 새롭게 보여드리는 거였는데요.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가로, 세로, 전멸 라인이죠. 3연속 전멸 중입니다. 1세로 라인과 22가로 라인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어, 1등도 없어요. 라고 했는데, 어, 여기서는 43을 적중했습니다. 어, 43 하나가 나왔네요. 어, 22 가로라인이 이제 사연별로 들어갔어요. 여기는요. 자, 다음은, 헌터는 여기에서 그 천원어치 사면서 요거 26을 여기서 가져갔는데, 어, 가로라인 여기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어, 29번 이거 29번하고 26번하고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자 다음은 아우칸 분석 세 그룹을 가져왔죠. 여기서 이번에 당번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아우칸에서는요, 여기서는 31, 38, 43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우칸에서는요, 여기는 12번이 나왔죠. 세 번째 아욱칸에서는요 35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헌터가 세 구간이 모두 출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구간이 모두 출하면서 여기서 다섯 수가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아욱칸 여기에서 세 개씩이나 막 쏟아졌습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어,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여기 세 그룹이 역시 헌터는 개인적으로 세 그룹이 출락기를 기대하면서 올려 드렸는데, 어, 적어도 한 그룹 이상은 필출인데 모두 출락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어, 여기서는 한 개만 딸랑 나왔습니다. 43 하나만 나왔죠? 이두 그룹은 다시 다음 회차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구궁이 아주 기운을 못 쓰네요. 이 구궁이 9, 18, 27, 45, 36. 헌터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45를 가져갔고요. 여기서는 26을 가져갔는데 이게 안 나왔습니다. 다음 회차에 이두 그룹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시요. 자, 다음은, 어, 목요일에 올려드린, 어, 넷중 하나 이상입니다. 어, 먼저,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 또 하나 올려드렸죠. 어, 여기서는, 어, 31번, 한 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 사이트에, 어, 그, 회원님이, 어, 제외수, 열수 올리는 자료, 올려, 올려놓으신 자료인데요. 어, 지금 현재 4연멸 중이라서 어, 분명히 이 안에 이 안에 어, 필출수가 있다라고 헌터는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외 열수를 열수 제외를 어, 5연속 어,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아주 지극히 힘들죠. 그래서 어, 이번에 차에 분명히 여기서 어, 고정수가 있을 거로 헌터는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헌터는 3번하고 29번, 여기서도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갔는데 어, 안 나왔습니다. 네, 31번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또 제외 가능할까요? 해서 또 하나 올려드렸죠. 어, 이번 2차에 매일 어, 하나씩 올려드리면서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우측 사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여 6칸 올라갔는데 어, 여기는 대상수는 32였죠? 32요. 어, 그런데 이것도 어, 제외 성공했습니다. 어 이번 이번 주에 세개를 어, 어, 선을 보여드렸는데 어, 모두 적중을 했네요. 제외예요. 무사이트 어, 그 어, 접속이 안 되는 바람에 헌터가 지금까지는 혼자서만 보고 있던 어디에도 공개를 안 했던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목요일에 올려드린, 아, 넷중 하나 이상이었는데요. 어, 이게 전멸을 했어요, 여기가요. 어, 아, 그, 18, 28, 37, 45, 여기에서, 이네 아, 수를 뽑아왔는데, 헌터는, 헌터는 여기에서 37하고 45, 이둘 중에 하나는 필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특히나 이 45는 헌터가 1000을 원지사는 데도 이거 사용을 했잖아요. 어, 그랬는데 어, 이게 어, 안 나왔습니다. 여기 전멸했어요. 어, 원본에서는 43번이 출했습니다. 헌터가 이번에 차에는 어, 이 나름대로 정성껏 어, 유튜브에 올리는 자료는 정성껏 했는데 어, 43은 어 약수로 분류됐었잖아요. 그래서 45를 가져왔더니 43이 나왔네요. 40번대가 이번에 필출이라고는 헌터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하고 해서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하고 요거하고두 개가 오류가 났죠? 자, 다음은 금요일 날네수중 1에서 2에서 3수 낙수를 살펴봤죠? 그 전에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리를 또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리를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6번하고 35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자료상 필출로 보이는 구간입니다. 해서 올려드렸죠. 어, 로또용지 분석이었습니다. 어, 여기서는 어, 43번이 나왔네요. 헌터는 천원어치 산 거가 여기서 26하고 45. 이 45가 이렇게 헌터 자료에 많이 보여서 아주 헌터는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깊이 살펴볼 수는 없었어도 하여튼 45는 많이 보였습니다. 43이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삼락에서, 어, 필출할 거로 보고 있었고, 어, 그, 월, 화, 수, 목요일에 올린 약수를 적용하면 네 수만 남는데, 그네 수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 그네 수가, 네 수만 남은 게 바로 이거죠. 7, 28, 29, 35. 약수를 제거하고 보면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35가 출했습니다. 어, 헌터는 29하고 35두 개를 가져갔죠 여기서요. 아, 그는데 35가 나왔습니다. 35 하나만 적중했습니다. 어, 원본에서도 여기는 35만 나왔죠. 35만 적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금요일까지 방송한 한 내용을 다복귀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알려드리는데요. 어, 어제죠. 13일이죠. 어, 13일까지 헌터가 필출삼수크럽, 어, 필출삼수크럽에 글쓰기가 안 돼서 어, 자료를 거기는 못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14일이라서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그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차서부터는 어, 그 필출삼수크럽 어, 여기에도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